<웃음> 나 도와줄래? <웃음>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오늘은 지호와 함께 봄 캠핑을 나왔어요. 대박. 오늘은 미세먼지가 진짜. 요즘 들어 제일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마지막이 아, 됐다. 되게 익숙한 곳에 또 왔어요. 여기 안산 화랑 캠핑장인데 새로 산 텐트도 같이 가지고 와서 세팅 해보려고요. <웃음> 왔어? <웃음> 의자 세팅 해줄까? 지우 놀이터 갔어. 너의 의자를 먼저 세팅을 해줄게. 운동 치고, 점심으로 떡볶이 먹자 a n 가 I just want to 왔어. n g 이 o e v e r y t 나 도와줄래? <웃음> 오케이. 타프는 안쳐도 될것 같아. 뭔가 가족 캠핑 느낌 나는데? <웃음> 어? 독서의 계절이네, 우리 지효는 오케이 짜잔! 치즈떡볶이! 맛있겠지? 와 와우. 어? 종이컵 한컵 반만 붓는 거였네? 괜찮아! 조리면 돼! 원래 요리는 하는 사람 마음대로야 군말. 군세지 한 개만. 군세지? 어, 그게 뭐야? 닭가슴살. 하나 먹어볼래? 하나 먹어볼까? 응. 일로 와, 아. 음. 맛있겠지? 오, 아, 바람 장난 아니야. 그래, 읽어. 잘 먹겠습니다. 음. 바람이 차가워서 아직. 음. 맥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저녁까지 그거 아, 또 먹어야 되또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못 가? 일로 와봐 오, 짠 <웃음> 떡이 맛있는데? 우리 이따가 해내 조금 지고 쌀쌀해지면은 불멍하자 장작 가져왔어 불멍하면 음? 응. 돼 왜? 나 있어서 안돼 왜너 있으면 안돼 오줌 싸? 너무 <웃음> 다잘불러요더안 먹어도 돼요? 오케이. 지하 다 됐어! 들어와도 돼! 좋지. 응. 좋아요 누워서 놀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도 더 누잠을 펼까? 할수 있다! 흩자. 간다! 퐁싱 퐁 오. 너무 좋아! 이불도 어 되게 안 나와 봐봐, 저 아, 다꺼 아, <웃음> 저기요, 쓰세요 됐다! <웃음> 아, 너무 나는 침낭보단 이렇게 입을 하는 게 좋더라. 그 몸이 느낌이, 어, 느낌이.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태욱이 너무 아깝게 생겼다. 갑자기 이렇게 싸 싸우면 되나? <웃음> 시멜로 가져올 걸. 이제는 이렇게 불 장난을 할 계절이었다. <웃음> 원래 저번에 너랑 갔을 때도 이거 하려고 했다 못했거든. 저녁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먹자. 어. 약간 이런 분위기 좋다. 모닥불 앞에서 요리하는 거. 오늘 메뉴는 굴소스 돼지고기 볶음이야. 도마가 캠핑용이라.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볶음 <웃음> 요리하다 중간에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웃음> 오. 확실히 불이 달라. 응. 여기다가. 입니다 우! <웃음> 짜잔!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짠! 짠. <웃음> 거실처럼 이렇게 차에서 먹으니까 좋은데? 불소스? 응, 불소스야. 먹어봐. 이거 다 먹고. 너 어, 따뜻해. 태어난다. 너무 좋다. <웃음> 많이 재밌게 놀았어요. 네. 안녕. <웃음> 지현 거기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 거기 거기 네. 있어. <웃음> <웃음> 누워서 불멍하기. <웃음> 되게 푹신해. 너도 들어올래? <웃음> <웃음> 이제 못 나가 여기 비계 있어 엄청 이러고 너를 두고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겠지? <웃음> 좋은데? <웃음> 약간 이렇게 이불을 좀 피고 누워야 눕는 것 같은 느낌이 <웃음> 에어침대는 편하나? 에어침대는 써봤는데 약간 어, 침대랑 비슷한데 꿀렁.. 살짝 꿀렁거려 그리고 차갑.. 차갑더라 생각보다 아, 그 안에 공기, 어 안에 공기가, 공기가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추웠어 전기장판 꼭 써야돼 자기 전에 바람 한번꼭 채워줘야되고 집에서 쓸거야? 아니 아니 이런데 와서 쓰면 아..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다르다 난 차박만 했지 텐트에선 잘 앉아.. 아예 거의 앉아다시피 했으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근데 두 번인가? 계속 눌렀 음... 텐트가 있어 아직 근데 녹슬었겠지? 그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켰지 텐트도 자주 써야지 안 그러면 녹슬고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아 누워있으니까 잠아 <웃음> <잡아. 웃음> 잠이 솔솔 오는데? 으쌰 지금도 위에니까 따뜻해 딱... 차만 지효 데려다주고 올거야 내일 학교도 가야 되니까 갔다올게 자기 안 맞아 초단초점은 이게 안 좋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바로 크게 싸줘야 돼서 화면이 크니까 잘안 맞아 이렇게 천장으로 이 이렇게 안 된다 택도 없다 어 택도 없어 빔프로젝트 안녕 일본 가서 산 번호인데 오늘 드디어 게시해보네요. 어제, 원래 자기 전에 저쪽에 있는 몽벨 텐트는 걷어서 넣어놓고 자려고 했는데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잤어요. 제 몽벨 텐트 쪽에는 퀸 사이즈 의자 매트를 깔아놓고 어제 지호하고, 지오 여기 캠핑장에서 사귄 형아하고 놀게 했는데 너무 잘 놀더라고요. 제가 의자 모는 작년 여름에 처음 사용해봤었는데 그때 퀸 사이즈 토퍼 매트리스 여기 끝까지 다 깔아놓고 지어하고 차 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했던. 딩글딩글 <웃음> 하면서 TV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거의 6개월 정도 됐네요. 되게 편했어가지고 캠핑 나갈 때마다 막잘 챙겨 나오는 매트리스 중에 하나예요. 속감 자체가 부드러워가지고 따로 이 위에 뭔가더안 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접어가지고 보관가방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등쿠션처럼 쓸 수도 있어요. 저번에 엄마랑 같이 동해바다 캠핑 갔을 때도 엄마가 그걸 거의 비계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 누잠 토퍼매트리스 하나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분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누잠을 쓰면서 좋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한 분에게 누잠 토퍼매트리스 슈퍼 싱글 사이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선물의 기회를 드릴 수 있겠죠? <웃음> 뭔가 의자도 세 개, 테이블, 하루대 뭔가 짐이 좀 많네요. 새 제품은 이렇게 퐁신퐁신? 구름같이 퐁퐁퐁하고요 이게 이제 6개월 사용한 누잠이에요 아직도 퐁퐁하니 이렇게 쿠션 살아있고요 새 제품보다 이게 조금 높이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눌렀을 때 어디가 뭐쑥 파여서 꺼지거나 그런 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또 빨아야겠네 아니 어제 대체 여기서 뭘한 거야? 이렇게 집에서도 쓰는 이불 캠핑 와서 쓰면 진짜 푸근하게 잘갈수 있어요 포근하게 어제도 거의 기절해서 잤어요 요즘에는 집에서 쓰는 이불처럼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 있어가지고 편하게 캠핑하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침낭이나 캠핑용 이불 사놨다가 안쓰면 아깝잖아요 자. 이 보관백을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면 쿠션처럼 등 기댈 때도 쓸수 있어서 여기 에 미끄럼 방지 오돌도돌한게 있어서 척이거나 움직일 때 이불이 말리지가 않아서 잘때 잘 말려서 우글우글거리요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되게 빵빵하다. <웃음> 이렇게 <오케이>, 마무리. 짠! <웃음> 밤에는 아직 추워가지고 팬이터 써야겠더라고요. 말로를. 어디보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압축이 되게 잘 돼요 확실히 싱글 사이즈보다는 크긴 크네요 그냥 이렇게 된거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두께는 거의 똑같고요 이 정도 너비 차이가 좀 있네요 보관했을 때 네, 어쨌든 둘다 이렇게 넣으면 등쿠셔 <웃음>